싸움벽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뭘할 거냐 복싱 대 유도, 유도 대 복싱을 서로 종목을 바꿔서 진정한 족밥 조밥 중에 족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밥 정성 대전 좋아해 이 박준성 자 오늘 이 대결은 김주성 선수가 <웃음> 네가 아무리 주먹을 쳐도 나안 맞아 누라한 하고 싶어 나는 오케이, 오케이. 나는 진짜 맞아도 안 아파 내 이걸로 맞아 아 진짜. 그러네 너희가 때리다 쓰러져. 어? 음... 너희가 때리다 쓰러진다 이거. 아... 하나도 아, 나쁘지 그게 맞아 나쁘지. 그러면 몇 분? 한 3시간도 안 맞을 수있잖 네가 아무리 주먹을 쳐도 나안 맞아. 오늘 한 대도 안 맞을 자신있죠? 맞긴 했지만 정타를 나눠줄 수 없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걔는 없어졌는데 근력은 있겠지. 없어졌없어졌나없어졌는 아, <웃음> <웃음> 승패를 그럼 어떻게 갈라야 되죠? 포인트로 할까 김주성 우 선수가 나를 던지면 네. 던지면 승리 절안 예. 날아갈 거거든요? 절대. 어진짜안 네. 넘길 가. 수 있어요? 니가 네. 네. 던지면 네가 올림픽 동메달 저거 갖고 가네 아니 가. 그러니까 넘어트리이라도 하면 되잖아 그러면 네가 갖고 가라니까 어, 아 진짜? 어, 어, 어. 어, 다리 잡기 준다 했죠? 아 다리 잡기도 어. 줄게요 다리 잡기도 줄게요 예. 다리 잡고 싶어 다리 다리 잡으세요 또뭐잡을래 아니 잡을꺼 머리 잡아요? 머리 아 머리, 네. 머리 잡아요 네. 머리 잡... 머리랑 가운데 다리 빼고 다잡아내내 가운데 다리 빼고 다 잡아요 잡을 게 없는데 뭘 잡아요? 잡을 거? 야 엄청 딱 하나 하나 약속하세요 맞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친다 하.. 아, 본능이.. 아니 그니까 그런 썩은 못능 나올 <웃음> 나 거면 나 마우스 비스킹이 올게 지금 맨중앙이기 때문에 진짜.. 안 그러면,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네, 안 그럽니까? 진짜로? 그래. 진짜 약속해야 돼요? 네 모든 걸 다루고 <웃음> 진짜 하늘풀어주는 건 뭐, 이벤트 경기야 이벤트 <웃음> 아니 뭘 하늘풀어 와 이제 하다 하다가 <웃음> 찹찹이한테까지 물도로 <웃음> <웃음> 내가 복싱으로 붙어서죽목하는 하늘풀으로 본까봐 기다리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매치. 복싱 조준호 대 유도 김주성의 대결.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가 때리다 쓰러져. 어? 너희가 때리다 쓰러진다니까. 나는 진짜 맞아도 안 아파. 내 이걸로 맞아아 그러네. 아, 아, 하나도 안 애는. 아프지. 더 파이팅하고 싸움 독학과 인생 존망 사건으로 얻은 지식과 이 플레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열심히 실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자 복싱과 유도 바꿔서 대결 바로 진행하도록 오케이. 하겠습니다 자 철연 자 경례 자 준비 자 시작! 자, 2점 들어갔어요. 둘대3점 3포인트. 자, 조준호 3포인트. 아파이리아파이리아파이리 <목소리> 4포인트! 6 포인트 칠. 잘한다. 달려. 아, 아, 그쵸 그쵸 그쵸 야 <웃음> 잘한다. 어, 어, 어, 어. 없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잘, 와, 잘한다. 시잘 이제 1분 남았습니다. 야. 자, 준비 시작! 자, 7대 요 8대 요 8대 요 자, 8점 어, 파이 8점, 8점! 어! 어, 파이 8점! 8점. 어? 어, 8점, 8점. 어? 그쵸 그그그자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다시 준비 시작 8대2입니다오 9대0 자 15초 15초 남았요 자 15초! 대피 슈 15초 남았어요! 마지막 10초! 해야 돼! 해야 돼! 해야 돼! 자 바로 그쵸? 자 1라운드 끝났습니다. 야 이혜인야! 아좀 치자! 어! 네 지금 좀 치자! 어, 지금 9포인트 뽑았어요. 9포인트! 어, 내가 너무 압도적인 것 같으니까 네. 내가 잡히고 시작할게요. 어, 어. 그럼 더, 더, 더 맞는 거 아니에요? 뭐 그건 그거 도 사줘야 는거한기준아후 시작해요 네 잡은 사태로시작하사 자, 준비 자 시작 1 포인트 2 포인트 포인트 4 포인트 5 1 포인트 1대인2대인 3대0 4대0 오! 오! 아니요.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. 아 4포인트. 5대0 빵! 5대0 てるのシチュー高速のシフトウイト全部のシチッコシチ<笑><笑> <天使いろ! 笑> <笑><笑><笑><笑><笑> 가질 포치. 오. 리액션. 가질 포치. 오. 리액션.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. 그명이왜안 넘겨? 넘겨야 돼. 자, 25초 남았습니다. 7포인트. 마지막 경기 마지막 한 가! 자, 바로 그쵸! 어. 자, 우리 지금 정수가 지금 64포인트. 네. <웃음> 수도 없이 맞아서 제가 네. 네, 포인트를 못 셌어요. 네, 승자선언해주다아 네, 네. 네. 자, 오늘의 승자는 네. <웃음> 조준호 선수 승! <웃음> 아! 내가 반검 물주막에 있어! 와우! 와, 아, 너무 재밌었어, 진짜. 어 아, 좋은데. 펀치도 있고. 여러분, 제가 오늘 전략이 뭔지 알아요? 여러분들 복싱 그 보시면 <웃음>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이제 틀어서 틀어서 쳐야 된다. 하는데 아 세계 최고의 <웃음> 어 복서 박혜웅 선수가 펀치를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? 음. 안 틀어요. 이대로 쳐요. 이 네, 의기에서 네가 음. 간 거야.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? 진짜. 아, 진짜. 아, 유튜브에서 근데 유튜브에서 봤다니까 그래요. 유튜브를 본 걸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먹힌 거죠. 아, 어, 그렇지. 그렇지. <웃음> 처음 해봤어 만화책으로 본 거랑 다를 거같아 어, 이게 네 말대로 음. 어. 링이 있었으면 맞죠 완전 니 땅뒤에 물어고 아. 내가 바로 댐프쉬로 들어가니 링이 없어갖고 이게 텐션이 없으니까 아, 반대로, 생각하잖아. 아, 네가 아, 반대로 생각하잖아 링이 있었으면 니가 내려못 잡지 바보야 <웃음> 내가 링을 타버리는데 그럼 내가 내 댐프쉬로 그이지 간다니까 아. 자 경기장 예열 이벤트 매치는 여기까지 앞으로 찾아올 매치는 바로 제 양옆의 두 선수 복싱 김주성 대 태권도 탁동윤 복싱 대 태권도 태권도 대 복싱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